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은지 8일이 지났지만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첫 번째 영상으로 무슨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돌아보고, 그리고 이번에 목표한 일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영상을 찍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그 작년 영상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들을 좀 했었는지 좀 둘러봤는데 일단 이제 주도도 가고 그리고 촬영들도 좀 있었고 모델 촬영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토트넘 경기를 보고 왔던 것 그리고 트레이닝 참관을 했던 거 그게 가장 좋은 기억에 남습니다. 토트넘, 토트넘 경기를 집권한 손민 선수를 만난 날. 그리고 좀 이제 좀 지나서 11월달에 일본을 갔다가 일본 후쿠오카를 갔죠. 그래서 후쿠오카를 갔다가 이상한 아저씨도 만나고 또 좋은 경험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사건사고 좀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 공간, 이 사무실도 좀 얻게 됐고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올해 좀 계획적으로 좀 살고 싶어가지고 올해 계획들? 이런 걸좀 정해봤어요 일단은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만들기 그리고 한 달에 영상 최소 2개 올기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좀 팔로워를 많이 하고 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2 0만 만들기를 정했습니다 두번째는 영어 회화 공부하기인데 쓰지를 않으니까 좀 머릿속에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소부터 어,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올해 한 주가 지나갔는데 자, 저번 주에 거의 매일같이 영업무를 했거든요 확실히 목표를 잡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은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영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운동을 좀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고 싶어서 운동 주 3회, 3회 가기거든요. 뭐 더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이제 제가 제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지만 주 3회는 무조건 가자. 그래서 한 격일로다가 이틀에 한번 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책한권꼭 읽기. 그러면은 12달이면 12권을 1년에, 1년에 읽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달에 책한 권씩 읽기입니다. 또 다른 목표들은 생길 때마다 적으려고 좀 비워둔 상태예요. 아무튼 이게 저의 좀 올해 좀큰 틀로 세워본 목표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는 좀 새로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라고 좀할수 있는 게음 제가 2년 동안 쇼핑몰을 해오면서 지금 어 2021년, 2021년을 해왔어요 하면서 음 모델 일들도 이제 겸사겸사 했었잖아요 근데 좀더 쇼핑몰을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조금 있어요 이제 매출도 점점 오르는 추세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 결론적으로 이 a 를좀 하자면 쇼핑몰을 잠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했지만 제가 저는 조금 올해는 모델 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어서 쉬어가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올해는 모델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솔직히 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든지 일을 하려면 비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핑몰에 만약에 어 비중을 5를 두고 모델 활동에 비중을 5를 둔다 그러면 총 10이라고 했을 때 5, 5 두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닌 약간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비중을 7 이상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7을 저는 모델 활동에 두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상을 가지고 쇼핑몰을 하기에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 상을 두는 곳을 내 자기 개발에 두자 생각을 해서 영어공부랑 운동 뭐 이런 곳에 좀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쇼핑몰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나중의 제가 선택을 할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패턴도 조금씩 좀 단단하게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삶을 사는 거 좋긴 한데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체계적인 삶을 사는 게좀더 뭐든지 이제 내가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때 열정도 생기고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2년 동안은 조금 너무 능동적인 부분에 좀 기댔다면 은 이번엔 조금 더 제가 수동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하루, 올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았던 것 중에 영어회화가 있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찾아왔거든요. 유튜브를 보고거나 인스타에볼 때마다 그 영어 클래스 광고가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확인을 해보고 후기도 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고른 게 클래스 유의 김규포 그리고 그 휴대폰 앱으로 할수 있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그러다가 유튜브로 아주 좋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코엠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자기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 유튜브 채널도 추천해주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처음 봤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제가 클래스 유 김교포 그분의 강의를 강의랑 뭔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어? 이, 이 정도면은 그냥 유튜브 이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로도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김교포님의 강의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 유튜브, 그리고 스피크 이두 가지로 지금 회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코엠님 유튜브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방법도 다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회화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코엠님 영상을 한번 보고 동기부여를 일단 좀 얻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이나 이런 걸좀 그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했거든요 저도 일주일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영어 노트가 있어요 영어 노트 이렇게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저번 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적은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좀 느꼈던 좀 마음 좀 가져야 될 마음가짐들 그런 거를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어민 대회 생각하지 말기. 그리고 공부법보다 중요한 게 습관과 목표 설정 그리고 공부 가능한 시간 확보를 내가 스스로 하자. 그리고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 유튜브 보기.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코엠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원어민 콘텐츠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중에 브이로그가 있었어요 원어민 브이로그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활영어를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 원어민 발음이니까 바로 그거를 알아듣거나 아그 내용을 뭐다 캐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대신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쉐도잉을 또 따라해보고 이제 문법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거는 좀알 수가 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찾아서 외우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내가 많이 하는 말이 뭐지?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을 번역을 해서 계속 이제 스피킹을 하면서 좀, 이제 좀 습득하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외국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내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써보는 거죠.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저도 한번 써보니까 되게 습득이 빨리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피킹 할때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말기 말기 How are you doing? 얘기 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저도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말게 하고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원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제가 뭐 저도 이제 그냥 따라 그냥 이렇게 보도 보면서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공부를 할 때는 앞에 그게 있어요. 약간 그 약간 조만한 조만한 피규어들이 있거든요. 걔들을 보면서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뭐한 명씩 한 명씩 보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에 좀 맞춰서 스피킹 연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상황 인지에 대해 인지를 좀더 빨리 할수 있고 아, 이 상황이 이렇게 썼었지 하면서 좀, 좀 생각이 좀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원 히께 얘기하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은 다 영어로 말을 해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뭔지 뭐 이런 걸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말로 뱉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지우랑 카톡을, 한, 카톡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일어났을 때한 행동이 지우한테 출근 잘했냐고 이제 묻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Did you get to work well?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지우한테 그렇게 아침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영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해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언어 하나는 공부를 해서 좀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었 올해 처음으로 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잡으니까 확실히 이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들을 또 찾아 보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낼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어 공부를 정기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고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드는 생각들이 어, 올해 영어로만 얘기를 하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고 싶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 공부를 계속 꾸준히 많이 해봐야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랑 어좀 영어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영어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나 영어 공부 뭐 맨날 할 거야 아니면 나주 3회 운동 다닐 거야 격일로 무조건 운동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침 9시에는 무조건 운동을 할 거야 뭐몇 시에는 무조건 일어날 거야 나 올해 영어 유튜브로 영어로 브이로그 하는 영상 꼭, 꼭 찍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라도 제가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또 이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그것도 동기부여에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래 계획하신 것들 잘누리시기 바라고 저도 올해는 꼭 진짜 이제 촬영할 시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월 2회 영상 물리기라는 목표를 또 세웠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I hope you achieve all your goals this year. 올해 세우신 목표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밍바!